근데, 씻어먹는 진순이, 솔직히, 좀,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? 가지보다 나은데요? 솔직히 말하면? 꽝슈, 아, 이거, 1분 남았는데, 이러면은, 에 무마신 씻어먹는 진순이를 먹게 생겼네요, 에이. 무맛이지만 뭐 씻어먹는다고 뭐 맛이 있겠나요? 아 사실 씻어먹는 진순양랑 씻진순은 다른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슈자 이제 씻진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자 씻진순 일단 10표 어? 씻진순 어, 120표 예, 그럼 뭐. <웃음> 에? 그럼? 러 에.. 10표 <웃음> 이거 이거 또 빼야되는 거 아닌가요? 진순이 뭐래? 씻어 아 이것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140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 그래도 1등인고 같지만 여러분 선거는 애정 예, 당당하게 해야 되니까 그쵸? 아 그리고 120표 또 빼야 되네. 그러면은 750표네요. 네. 시침순 정의는 승리한다. 시침순 140표인데 뭐가 승리해요. 에? 예? 냠냠. 먹으려고 해왔습니다. 네, 바로 끓여왔거든요. 슈? 자. 이게 씻어먹는 방법은 그 어떤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<웃음> 이거를 그리고 선풍기로 말려 먹으래! 면을 선풍기로 말려 먹으래요! 그래서 핸디 선풍기를 데려왔습니다 슈! 자이 친구를 동반자로 두고 <웃음> 아니 진짜 이 허용을... <웃음> 맛이 없겠지만 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말려가지고. <웃음> 야, 뭐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! 아, 맛이 나긴 나. 응. 나긴 나는데, 그냥 이거 그, <웃음> 라면 스프에다 라면 찍어 먹는 맛 있지. 그냥 그 맛이야. 근데 이제 면이 불어있는 거지. 응? 응? 근데 안 씻어 먹어도 맛이 안 나는데. <웃음> 아 근데 너무 맛이 없는데요? 이거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는데? 라쿤들도 진순이는 안 씻어먹지 않쌈? 그러니까 내 말이 정말 없어 진짜! 뭐지? 뭔가 라쿤 직사님들이 말한 거랑 다를 것 같은 느낌? 뭔가 양민 셀프로 자체 벌칙으로 레벨업한 느낌? 전 라면은 그대로 끓이고 물에 면통 당해서 씻어먹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은 진순이를 끓여! 그런 다음에 물을 다 버린대, 국물을 다 버린대요. 그런 다음에 그릇에다가 정수를 받아가지고 취향에 따라 부어. 그러니까 그 얘를 헹구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그릇에 옮기는데 그 선풍기 바람에 말려서 먹는데. <웃음> 아니 근데 이러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? 아니 헬창들도 이렇게는 안 먹겠다. 에? 네? 아니 너무 심한데? 뭔가 씻는 건 그렇다 쳐도 왜 말리는 거야. 선풍기 끄지 않을까? 얘는 이미 살릴 수 없어 응. 음. 음. 암눌때땐꼭 맛있는거 돌리게 해줘 <웃음> 집사의 반성 이거 혹시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있으면 어떡하지? 막이러 걱정했거든 개풀 존나 괜히 걱정했어 맛있어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국물파니까 남경 꼬들 국물파니까 이게 설사 맛있더라 해도 나는 절대 절대 그런 척 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개풀 그런 척할 필요도 존나 없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<웃음> 개풀 그런 척 ㄴ? 응? 눈닦감고 거 다른거 먹으면 안돼 슈아머리 <웃음> 생각해도 에바삼 슈 뭐가 다음에는 가지 파스타야 ...두간 로 담궈진 비빔면을밀게 슈슈유유유 아니면 토핑이 가득한 가지 피자 슈슈 양님이 안타깝내 슈유 차라리 슈유유유. 가지 피자가 낫겠다 급인면보단 그 가지피자가 낫지 않을까? 아니야 가지피자 말고 그럼 가지 파스타로 하자 아니지 먹방룰래은 하지 말자 응 어차피 단일 후보면 먹방올렛탈필요 없지 뭐하러 뭐 하냐고 빵률를 타지 말자. 한한 한 1년 동안 고민하자. 우리. 이게 뭐 슈슈?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슈슈? <웃음> 내 말이 그 말이야. <웃음> 여러분, 이거랑 이거랑 존나 비슷하죠. <웃음> 봐봐, 완전 비슷하지. 그쵸? 완전 똑같죠. <웃음> 그러게 굳혀서 수세미로 쓰면 되겠다. <웃음> 어휴, 똑같네, 슈 똑같네, 쇼, 음수봉투 가져옵니다! 믿을 수가 없네요. 이게 진짜,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먹는다고요? 차라리 쿨하였다고 하세요, 슈! 냠냠. 우리 이거 그만 먹고, 우리 비빔면 먹자. <웃음> 기다려봐. 내가 물 올려볼게. 제가 뭔가 이럴 줄 알고, 그, 요새 나온 그 비빔면 중에 이거, 이거 사와봤거든요? 이거를 사와봤어요. 얘는 그래도 좀 정말 제대로 된면 같네요. 음, 말도네 냄낀 짝 같은데? 너무 팔도 비빔면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하러 다른 제품으로 출시하냐? 생각 드는데?